돈이 있어야지 아 배는 뭐다 <목소리> 죄송합니다 <목소리> 자고로 물은 처맞아야제 맛이다 <목소리> 아 힘들어 오르막길 올라가는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게 인생이야 대꾸도 하네 막걸리 어떻게 사요? 여기서 사요? 얼마에요? 감사합니다 야 이게 15,000원이야? 생막걸리 여기서만 파는 거라니까 사서 먹어봐야지 별건 아닌데 먹고살자고 그런거니까 근데 막걸리가 15,000원이야 막걸리가 막 15,000원인데 어떻게 생각해? 모르겠어 아직 알면 안돼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느껴볼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와인이나 이제 맥주 같은 경우 특정 지역 또 유명하다 싶은 거 맛이 좀 좋다 싶은 거는 한두 잔 정도는 항상 마십니다뭐 즐기기 위해서 저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근데 이제 막걸리 같은 거는 금정산성 막걸리 좋아하고 아무리 술을 싫어해도 그 뺏길 때가 있잖아요 나 오늘 알콜 아니면 해결을 못할것 같아 뭐 그럴 때 소주도 가끔씩 먹습니다 근데 이제 막걸리 특별하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금전 금정산성 막걸리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거나 뭐 근처에 뭐 판매 잘 안하는데 가끔 있으면 꼭 한번 사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어. 오늘 낮에는 물 처마졌으니까 저녁엔 물 처마셔야지 아, 쟤도 벌써 일곱 살이야 기어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빠 또 무거울까봐 또 얼음 들어준다고 또 효야 효녀야 근데 언제까지 이럴까 나 앞으로도 계속 아빠 도와주고 이렇게 무거운거 있으면 들어줄거 아 힘들다 힘들어? 안힘들어? 힘들어 그게 인생이야 좋아야 그게 사는거야 배꾸도 하네 너도 커봐라 그냥 가네? 저거 타면 되게 쉽게 올라가겠지? 안힘들고 응.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돈을 벌어야겠지? 그지 좋아요좋아요 좋아요?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어. 발왕산 막걸리 15,000원 <웃음> 역시 보시면은 15,000원짜리 막걸리는 아 역시 이 포장 용기에서부터 귀태가 잘잘 흐릅니다 지금 겉모습만 보기에는 유리에 담겨있는 듯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랑하지만 실상 만져보면 플라스틱이라는 거 항정살엔 깨장 사발면이지 와, 고급지다 진짜 어때? 아. 바라왕산 해발 1458m의 미네랄 워터를 뭔 막걸리야? 응. 옥수수 4.73% 밀가루에 물엿과당 아스파탐 사카린 나트륨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뭐 막걸리랑 다를 바가 없는데 물이, 물이 파랑산에 흘러나오는 뭐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술은 물맛이지 따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는 안 마시고 한 모금 하... 냄새는 뭐 이렇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당도가 음, 낮은 편이고 바디감은 약간 중간 정도 신맛이 조금 강한 편이고 어, 어쨌든 어 15,000원은 좀 비싸다 차키를 찾기 왜 챙겨? 차키를 챙겨야지 왜? 차를 타고 갈수 있잖아 차를 왜 타고 가? 미쳤네 미쳤어 한벌골 혼자 다 먹었더니 야 내가 두잔 먹었어 걸을 수가 없어 맥주도 마셨어 미쳤다 살려줘 알코올 중독이냐? 뭐래? 왜? 갖고 왔어? 뭐? 돈. 돈은 왜? 돈이 있어야지 야 생은 뭐다? 돈이다 아술안 먹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또뭘 먹고 리지 바랑산 아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이 멋있어 보이시나요? 진짜 멋있어 보이시나요? 저는. 죄송합니다 번개치네 번개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야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?